웹스퀘어 퀵카이드입니다.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과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속성을 사용하면 스피너 컴포넌트가 날짜를 표시할 경우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이 데이트인 경우 스피너는 날짜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데이트 인크리먼트 타입 속성 값은 미니트. hour, day, month, 혹은 이어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너 컴포넌트가 5개 있습니다. 모든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은 데이트이고, 각 스피너의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 값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minute, hour, day, month, 그리고 이어 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은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 값이 미니신 경우, 화살표를 클릭하면 분 단위로 날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아워인 경우, 시간 단위로 날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데이인 경우, 일 단위로 날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먼스인 경우 월 단위로 날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인 경우 연 단위로 날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